혹시 홍일 그한 2년 동안 잘 썼는데요 제가 이제 도중에 치아를 교정할 일이 있어 가지고 이그 조정에 끼웠는데 좀 빡빡해졌어요 이 끼우는 상태가 그래 가지고 그냥 쓰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아파졌어요 가까운 치과에 가니까 너무 빡빡하게 끼우시니까 안에 그이 위에다 씌웠던 것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하게 그저 그 치료를 다 했어요 그거 하는 동안에 이거 바이오를 끼우지 못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와 완전히 저 최악이었어요 완전 이거 끼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니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너무 졸리고 그 피로감이 오고 아, 이거 내가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그 바이오 안끼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이렇게 뭐로 누워보고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공기 좋은 곳에 있으면 공기 좋은 걸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때하고 안 깼을 때 하고 안끼을 때를 너무 실감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달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항 소장님 그 동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이제 자 수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바이오는 할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기 맞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예,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 동영상 미리 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는데. 하여튼 감사했어요. 이제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그 느낌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심한 정도가 아니죠. 수술까지 가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수술은 안 되겠고 이게 또뭐이 선진국에 뭐 무슨 방법이 없겠나 하고 검색하다 검색하다, 검색하다 찾은 거예요. 그래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대학원 강의도 갖고 학교 강의들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됐고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그래 일단은 이게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인생을 같이 가는 하나의 뭐 그런 거? <웃음> 손과 발처럼? <웃음> 아유, 양악기 써봤어요. 근데 가까봐가지고막 짜증나고. 어,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뭐 죽을 땐 죽더라도 웃기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면 다인 검사를 해봤는데 안 좋았어요. 뭐5 0인것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 이건 거이 아니다. 이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까지 갔다가 끈 거죠. 결국은 뭐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코골이가 심해서 이제 없던 저 뭐랄 부정맥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찾다 찾다 찾은 것이 수면 무업 때문에 그런다는 걸 원인 찾았으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그, 다른 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물론 단점도 있어요. 미라몬 누구 자는 듯하고, 아침 에 일어나면 양치 꼭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뭐 엄청 네.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아무 때나 이제 와서 전화 받아주고 이제 와서 이제 친절하게 해줘서 네, 불편없이 잘 쓰고 있어요. 수면 무 호흡이 심하다 나니까 심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건데 제가 보는 때는 제일 최선의 선택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간편하면서도 그 에이스를 그 수시로 해주니까 그런 그 과정들 거치서 2년째 됐으니까 그만하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하라고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홍보가 잘안 됐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요 이걸 다 힘든데 참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조금 비용을 내고 하면 되는데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